베르트 밀러 헤딩? 800억이시니까 이거 오카 보시는 거겠지? 꿀결이랑 이런 것들은 좋은데, 헤더는 사실, 이거 스테이지 좋다고 해도, 키가 좀 아쉬운데? 키가 너무 아쉬운데요 205 0레오쿠젠이면 손흥민이 있겠네 키가 아쉬워서 이거 헤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. 이게 몸싸움 볼경험 같은 그런 경우에서 진짜 헤더 스탯이 높다고 해서 이게 헤더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진짜 점프가 만약 이 키의 헤더가 되려면 점프가 적어도 150, 160 되어야 돼요, 진짜. 적어도 점프 스탯이. 거기 때문에 이 선수로는 일단은 헤더를 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. 아마 독일에 제가 알기로 키큰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스트라이커가. 독일 스트라이커. 한번 봅시다. 구글 스트라이커 중에서 토마스 밀러 이 친구는 헤더 같아요 185다 보면 1 0 c m 차이나잖아 이런 친구 팔카 몸싸움 이런것들 좀경합해주면서 점프하면은 해볼 만하고 클로제 184에 강뚜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하고 클로제 괜찮고 호돌스키 이런 애들도 살짝 보면은 얘는 좀 헤더를 안 보는게 좋긴 한데 쿨로제나 밀러 게르크 밀러랑 토마스 밀러랑 좀 다르긴 한데 토마스 밀러 아니면은 이제 쿨로제 이런 선수들이 헤더를 볼수 있죠 고메스 같은 이런 선수들이 제 이런 선수들은 약간 좀 속력을 버린 대신에 몸싸움이랑 헤더 경합이죠 이런 선수가 진짜 헤더 있어요. 126 뜨면서 몸싸움 122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헤더를 하느냐 그냥 헤더하기 전에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헤더를 빡해요, 진짜. 이런 친구들은. 그렇기 때문에, 사실, 어, 만약에 헤더를 진짜 보시고 싶으시면은, 요거 독일보다는, 제가, 저가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, 그 선수, 그 팀이에요. AC 밀랑 같은. 팀. 저 강화 컨텐츠는 안 받고 있어요.